아, 미스터트롯2 새로운 전설의 시작 온라인 응원 투표가 누적 560만 표를 돌파했다. 미스터트롯2 온라인 응원 투표는 1주차 총 170만 표 이상을 기록하며 전 국민의 폭발적인 관심을 입증했다. 이후 본격적인 본선 라운드에 접어들며 트롯의 극강을 선보인 역대급 빅매치와 함께 화제성을 동반해 3주차에는 225만 표를 돌파하는 거침없는 상승세를 보였다. 특히 1대1대 스매치가 시작되면서 트롯 에이스들의 증가가 확실히 드러나 팬덤 화력에 불을 붙였다. 지난주 발표된 2주차 응원 투표 결과 독보적인 음색으로 장구없이 홀로서기에 성공한 박서진이 2주 연속 1위를 석권하며 압도적인 인기를 확인시켰다. 이어 중년의 매력으로 여심을 사로잡은 낭만가의 김용필. 파워풀한 고음과 애절한 감정 표현에 믿고 듣는 안성훈, 마스터 예심진과 최단시간 올아트의 주인공 파어보이스 박지현, 정통 트로트판왕 진혜성이 무서운 기세로 맹추격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팬들의 열렬한 지지 속에 3주차 응원 투표 탑5를 차지할 영광의 주인공은 누가 될 것인지 궁금증을 불러모은다. 한편 진욱과 박지현의 진 대진 끝장 승부, 장송우와황민우의 고교 선후배 간 맞대결 등 한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혼신의 증검승부가 펼쳐질 TV조선 미스터트로트 새로운 전설의 시작 6회는 26일 오후 10시에 방송된다.